뭐지? 왜안 뛰어지지? 나왜점프 안돼? 체 없는 거겠지 바보야 어, 아니 왜 점프가 없 미친 잠깐만 아어 아! 어? 어?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돈룩 어웨이라는 공포 pvp 최신 스팀 게임입니다 공포 게임인데 이게 협동도 아니고 서로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귀신이 되고 한쪽이 사람이 돼서 귀신은 사람을 잡고 사람은 뭔가를 해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공포게임하면 또 누구겠습니까? 풀동부에서 가장 공포게임을 좋아하시는 우리 소범씨 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소범씨. <웃음> 안녕하세요 소범입니다. 소범씨의 공포게임 할때 특유의 비명소리가 저희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제 <웃음> 할머니가 됐는데? 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웃음> 나도. 앙, 오케 와, 바로 스타트야, 이거? 사장님, 찾아. 아, 이거, 감도가 너무 빠른데? <웃음> 사장님. 어? 뒤에 봐봐. 오, 오, 오. <웃음> 움직여봐. 지금 사장님, 저 보고 있어서 못 움직이는데, 그, 대신에 어. 저를 보고 계시면은, 게이지가 차거든요? 어어어어. <웃음> 어, 어, 어. 그럼 이러면 안 차요? 예, <웃음> 네, 안 보고 있으면 안 차는데, 보고 계시면은, 게이지가 찹니다. <웃음>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거 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자장님이요 어? 우클릭을 누르면 십자가 같은 걸뜨는데 이게 뭘까요? 사장님! 어? 재는거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너 게이지 다 찼구나! <웃음> 나뛸수 있나? 못 뛸걸? 사장님 어디 지저 있다. 에. 아아 엄마아! <웃음> 어우 야 이거 스테미나 금방 단다. 사장님! 나도 한 하고싶다! 자 아니, 여기서 고생하세요. 전부 다 휴먼 해봐 yes. 네? 어?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사람이야? 아뇨 저 마네킹 됐어요 어? 오. 아, 한, 명은 한, 명은 한 명은 무조건 마네킹이 되는구나 얘들아 <웃음> 우클릭 눌러서 아, 나, 나. 주변에 네, 바닥 이상한 문양 찾는 거거든? 나도 우클릭을 눌러서 <웃음> 다들 화이팅. 이거 십자가인데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문양 지우는 거라고. 아 뭐야 이거 아 토글이었구나 죄송 죄송. 왜 어, 누가 뭐야? 누가 분노 썼어? <웃음> 아 기석이야. 진진이 <웃음> 나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웃음> 어 뛰다 뛰다 뛰다 뛰다. 여기 찾았다. 어디 여기 어, 가서 사장님 멤버 따라가요. 멤버 오 삭제라 문양. <웃음> 이것도 청소 게임이네. 문양 소봄. <웃음> <서범. 웃음> 이건 뭐아 어, 점프도 있네 이거 지금 소보미가 없는 건가 이 영혼에 어, 맞는데요 근데 왜 겹쳐도 <웃음> 뭐 이게 제가 겹쳐도 왜안 시프트를 눌러야 어택 이라고 뜨거든요 아... 어, 제가 그러면 죽이지 않으면 시프트 안 누르고 나한테 와봐왔어요 <웃음> 오, 사이도끼. 아, 그렇구나. <웃음> 달려야 이게 공격이 되는군요. 따라다니는 줄. <웃음> 아, 오지 마. 문양이 뭐, 문양이 뭐 어떻게 생긴 아, 거야? 문양. 서울들이 문양이 문이 문양처럼 바닥에... 생겼는데. 아. 문처럼생처럼생겼데 모르겠네. 야 이거 스테미나 바닥나면은 이건 진짜 치명적이다. 아자님이지 어? 마크 바닥에만 있어요? 아이씨. 노님리 안가? 노님이구나. 리 안가냐 아 그래요? <웃음> 어 무슨 공터 같은 데가 있, 있긴 하네. 오호 어디서 뭐가 들려요. 오호. <웃음> 어허, 어허, 물렀거라. 어, 아, 야, 파워 쉽다. 알려열나달려 그냥. <웃음> 열나달려 나도 날려. 아, 이씨. 근왜 이렇게 즐겁게 <웃음> 놀고 있냐? 나 잡아봐라, <웃음> 와, 놀이하는 중. 와, 이거 네. 맵 진짜 아, 어려워. 뭔데? 나 계속 같은 어? 곳 맴돌고 어? 있어. 뒤글씨 <웃음> 무섭지 않다면 와서 잡아봐. 아, 아니야. 지금 나 놀아주는 거야. <웃음> <웃음> 갑자기 공손해졌어. <웃음> 아니 왜 노우님밖에 뭐... 없지? 왜? 너한테 아, <웃음> 어, 뭐하나? 나 길치라서 저도 몰라. 어? 아, <웃음> 둘이나 날 보고 어, <웃음> 개 웃기네? 야 문양이 3개나, 없어? 하나 완전 다 없앴는데 아 그래? 나 완전 억울로군이구만 그래도 세개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아, 어, 하나도 안 보이냐? 사장님인가? 어 퍼붐 맞냐? 아 찜찜님이야? 아이고 자, 아, 노동아 <웃음> 꽃어 잠깐만 기다려! 여기 문양 있어 나도 문양 좀 보여줘봐. 어, 이리 와봐. 아니 요가 어디야 도대체. 님들아. 님들아. 네. 이리 와. 내가 인도해줄게. 님들 이거? 아니 나쳐도 나 쳐서... 에이씨. 어우 이 <웃음> 어, 뭐야 뭐야 깜짝이나 <웃음> 이렇게 도망간다 저거 잡아 <웃음> <웃음> 엉덩이 <웃음> 엉덩이 치러 가 아, 엉덩이 뭐냐고 <웃음> 엉덩이 오뭐어디있는데 내가 내가 저기. 여기 여기 저기 여기요. 저기 네. 날 비추지마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있냐고 점프점프하고 있어 나도 여기서 뛰면은 노은팀 <웃음> 작게 되기 때문에 맵 엥? 여기 여기 맵이 어디. 얼마나 넓은 입 거야, 입 거야? 입 이거? 야맵 너무 넓다 아막 이러.. 아 요새 셋이서 네. 지워보자 놀아. 지워져라, 닥어요 하나, 둘, 셋. 나도.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속도가 빨라지나? <웃음> 왜 있냐고? 셋 시서 지우면 <웃음> 속도가 빨라지는 듯? 여기 우리 소범은 혼자 있어. <웃음> 에자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피에습니다 <웃음> <웃음> <우궁화 꽃이> <웃음> 노궁아 <웃음> 꽃이 피었습니다. 오십 오십. 알리기 없어. 걸어란 말야. 이무궁파꽃 치. 아아아아 잡혔어 <웃음> 죽었다고? <웃음> 어 이거 나도 찾을 수 있나봐 나도 한번 찾아볼게 어! 어! 어! 어! 오. 어, 죽어주 어, 문양을 찾 저건 막 살아 움직여용! 아나 스테미가 다 떨어졌어 우궁화 꽃이 하실래요? 우궁화 아, 코어못 <웃음> 뛰나? 레이지 하면 뛸수 있나? 블록커라 귀신 삭다. 안 되네. 블록커라. 무양 음, 찾고 있는데, 무양이 와, 근데 여기 맵 진짜 넓다. 무양 너무 없어. 아, 꺼져! 동네 같은데? 막한 마을인데? 들어가세요! 동물 안에 있나?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못 들어가잖아. 어, 깜짝이야. 그러니. 깜짝이야. 어. 아, 여기, 여기. 내 시체 가까운 곳 네. 문양이 있어요. 어디야? 그래서 너의 시체는 어디 어, 있을까? 손전뜻 번쩍거리고 어, 시체... 있어요 트럭 옆에 있으신 분그 <웃음> 쓰러져 나, 나, 나, 있는 트럭 어 나, 나. 여기 자빠져 있는 트럭 나 여기 있어 네네 뒤도세요 돌아 네 앞으로 아, 예... 앞으로 <웃음> 오른쪽으로 도시고 거기 대 시체 있거든요 어어어? 어? 어? 어 근데? 음, 거기 오른쪽 오른쪽 아, 재밌... 오른쪽 뒤뜰에 있어요 여기? 아나 너무 무서워 서버! 서버 본다 서버 본다 아니야 저기기이 아니, 돌아 돌아 돌라고유보 어? 어? 유보 어? 어? 두둥 어. 어... 두둥 <웃음> 일는 내가 날아다니면서 한번 찾고 있거든요? 나 날아다닐 수 있구나, 있구나. 이거 죽으면 날아다닐 수 있어? 나도 <웃음> 죽으면 날아다닐 수, 수 있어 수 아니 근데 이게 죽어서 날아다니는 게그 뭐지? 앞으로 직진할 때 점프키 계속 안 누르고 있으면 땅으로 꺼지거든요? 해가지고 그냥 눈높이만 높아요 그렇구나 뼈락좀 위쪽 어 이거 <뚜락> 어, 그리고 아, 발발발 소리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엉덩이 <웃음> 아! 안 돼. 아 죽여야겠다! 나 숨어있었는데 소음이 그냥 지나치려다가 어? 멈춰져가지고 아 이거 마네킹만 하고 아니? 싶다 이거 아 <웃음> 하나 남았는데 아니, 발소리 진짜 소름끼친다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 혼, 뭐? <웃음> 언제 왔어? <웃음> 내 발소리에 내가 놀라 맞아 그러니까 나 혼자 걷고 있는 거 같은데 막 발소리 두개 겹쳐 있는 거 같고 아 어, 그건 그래 너무 불편하다 그거는 <목소리> 아! 어제 봤냐고. 발버리가 두 개가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래서 더더 더 헷갈려. 내가 지금 나 혼자 걷고 있는 게 맞나 이러면서. 어? 사실 뒤에 누가 있는 이, 거 아니야? 이거구나 어? 안녕. 아이 아 이건 뭐야? 아이. 이거 다 찾고 아이씨이. 나면은 차 타고 가셔야 돼요. 아, 차를 아 타야 돼? 중앙에 있는 차. 에. 자 노아야 어? 찾아 나 차에 있을게. 차에 있을 거 <목소리> 내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 어. 이거 옷은 내 차입니다 오지 마시뇨 아 어쩐지 나... 이상하더라 아니, 자꾸 쫓아오세요 미친놈아 팬이에요 <웃음> 아니네. 팬이에요 팬이에요 팬이에요 장작이에요 엄마 스테미나 다다다 피곤하다. 에이, 다 잡아 안고 아, 피곤하다. 안녕히 계세요. 트름 트름. 우리 소범이 아주 에이. 신났어요. 때리고 뭐, 싶어요. 아유 하나 쉽게. 찾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 잠깐만. 야 이거 지 안으로 어? 들어올 수 있어. 뭐라고요?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아, 어? 아, 왜 그렇게 만들어 게임을. 소범아 가만히 있어. 분노하지 말고. 분노 조절 잘하지 우리 소범이? 화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타? 노님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런 것 같은데? 네. 노야, 빨리 와! 노님, 일로 와요. 오,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아, 내가... 나 죽은 게 아닌가? 진짜 이거 절대 못 깨, 절대 못 깨. 아, 죽은 건줄 알았어. 아는... <웃음>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문양을 잘 찾아 봅시다. 무서워. 어! 왜, 왜,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여기 둘이나 있어. 제자. 아, 저한자 살려주세요. 제발요. 잘못했어요. 찜찜이 말 없어지니까 너무 무섭잖아. 아, 진짜. 그니까. 아, 이게 내 발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더 짜증나. 옆으로 걸으면 발소리가, 내 발소리가 옆에서 들려. <웃음> 안 들어가죠. 아무것도 아무것했어요나 조졌어. 레이즈, 씨스, 안 쓰는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어, 찾았다! 어, 이, 야, 이, 나이, 어, 이, 나이, 돈이 안요내 엉덩이가 아무리 탐스러워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찜찜. 아, 하나, 하나 없앴어요. 잘했어 아, 없었다고? 부럽다. 저리 가요. 이게 내 소리야? 안녕하세요. 아, 저리 가요. 안녕하세요. 가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소범이야? 네. 아, 난 노호가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았어. 저리 가라고. 내가 왜 그러겠어. 아, 마네킹 보러 부르고 아, 싶다는. 아, 아, 저쪽에 마네킹이 둘이나 있다고. 아 이상한 소리 아, 좀 내지 마. 아, 방금 큰일 나 이거. 여기 집 들어와서 하는 거 하셨어요? 안 아, 했어요? 집... 랜덤 맞는 거 아닌가? 어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없어? 문양이? 예 네, 없어요. 어. 아니 나 같은 데만 뺑뺑 도는 기분인데? 아니 침침은 왜 여기 들어왔는데? 아니 <웃음> 한어 <야, 문양도. 웃음> 랜덤 맞아. 야 랜덤 맞아. 아 제발, 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제발, 제발. 저리 가라면서 빛 비추고 있는 건 뭐야? 빛 비추, 비추지 말았어야지. 어디 들어? 아니 어디로 아, 들어가? 자기야. 왜 아, 아, 갑자기? 봐봐, 그. 아니 이거 스테이나다 떨었을 때 숨소리 돌리고. 그러니까 <웃음> 너무 무서. 내 숨소리가 숨소리 내, 숨소리 <웃음> <웃음> 내 숨소리가 제일 무서워. <웃음> 아니 야 문양이 한쪽에 세 개가 몰려 있어. 너무 즐겁다. 갑자기 라스가 됐는데? 정말? 어, 갑자기 라스나 네. 하나도 못 봤어 문양 아니 네. 저도 보여줘 나 하나 지우고 나 삼찜 아, 저기 저 있는데? 저기. 미친 거 아니야? 아, 나 왜? 오지마 오지마 이괴물로 뭐라고? 아니 아니 나 엉큐를 아, 자극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아 아. 아, 아, 아, 아 그녀를 자극하지 마 All in agree 굿리굿리 걸어가시는 분길좀여줄게요이좀 아, 아, 뭐라고 안 짝이야 야나 비명소리에 와. 내가 놀랐어 나도 비명소리 진짜 화면 네. 지진 났음 아니 나도 정화 해보고 싶은데 라스트는 소보미 하는 걸로 소보미 발 벗고 뛰어서 하는 걸로 발을 벗을 거야? 지금 벗고 뛴다는 말 몰라? 알아. <웃음> <웃음> 역시 빡대가리 소봄. <소범>. 뭐야? <웃음> 어? 찾았다. 찾았어? 소봄. 찾... 소봄이 <웃음> 아, 소 이쪽으로 오, 오게 만들어야 될것 <웃음> 아, 소, 이쪽으로 오 오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쪽이 어디지? 아, 이거 쓰러진 트럭. 쓰러진 트럭? 슈트? 어. 어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갑시다. 이쪽이 이쪽 있죠?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어, 저기 보인다, 보인다. 깜빡깜빡 아, 잠시마, 거리는 잠시마, 거 보인다. 아, 잠시만, 나 스태미나, 나 스태미나. 아, 왜 스태미나 에이... 다소봉 그래? 멍청아, 관리 잘해야지. 아이씨. <웃음> <웃음> 너무하시네. 여기, 여기, 여기 음 오자 해보시오몇개 남았어요 정확됐다다 줬어 이제 카로 가야 돼아 줬어 차차 어디야 저기 여기 아요 근처일 텐데 어저 아, 저기로 가면 돼 스트랑 차랑 되게 가까워서 아와 이거 진짜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야 개로 성 진짜로 와다 모였어 진짜 어머 어, 어, 어 얘도 같이 모였어. 탈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야 <웃음> 나도 데려가. 응? 맞아, 어, 됐다. 아,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레이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야, 아, 근데, 이거, 얘기했지만. 이거 앞이 아, 보여요? <웃음> 이거 뭐 운전이 됩니까? 오, 이러고 있을 땐가? 노우는 착해서 핸드니? 공격 안할 거야. 정말요? 노 아. 여기 보여? 에? 어디? 와, 씨, 아니, 에? <웃음> <히브롤>. <웃음> <웃음> 아, 씨! 히브럴! 아니, <웃음> 너무 욕을 정당하게쓰신다고요 <웃음> <웃음> 당신. 아! 온다! 아, 죽었어? <웃음> 그런 거 같은데?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여기가 어디죠? 뭐야 방금 했고. 애거 뭐야? 어얘 영웅이 깃들었어 지금 저 하나 지웠어요 하나도 못 지웠는데 이런 멍먹이 같은 상황이 있냐 머리에코 빨고 있는 사람은 아, 다 비슷한 옛말이 많았아 웃음소리 왜 그래? 애들이 갑자기 저 마네킹만 집으면 아, 사람의 아, 맛이 가 찢었어 문양을 었다고 아니 귀신이야 쓰러진 트럭에 계신 분 유령의 이 말투가 나의 구수예요 에이. 나의 위치를 이렇게 발각해서 이런 거야? 지금 이거 안 하면은 우리 볼게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쭉가 여기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 힘을 사모님? 합쳐서 빨리 몰라, 청소를 마라니. 합시다 뛰어 임마 <웃음> 한 명원비 말이야 십자가 없어. 됐어, 튀어. 아이고 신명났네 신명났어. 아이고 누구 뒤쫓아가냐. 어와잡다 안돼 안돼 안돼 돼이게 진짜. <웃음> 아저 미친. 물러갈지어다. 이거 진짜 유령 되면 바깥에 있는 것만 찾아야겠다. 어디서 알는 소리가 나는데? 뭔요업을 하냐 이거. 내배한번더 주면. 어디서 킹? 어디서 마네 킹? 와와 서라니까. 아속인아 거기 거기. 어어 어. 앞에 보이죠. 이왜 이렇게 월 개웃기네 진짜. 어지하세요! 야, 야, 다 찾았는데? 다 찾았다고? 아! 아, 올어 같아! 죽었어? 돌아가셨는데요. 와, 나 이렇게 죽었구나. 아싸, 나 혼자 예? 돌아가야지. 노래씨, <목소리> <로지>, 지금. <목소리> 아, 아깝다! 아, 이번에 사장님이 어. 마네킹이면 죽겠는데? 다들 각오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아, 어. 즐거웠습니다. 아, 다 나가. 얘들아. <목소리> 아, <웃음> <나 웃음> 처음 아, 로 하는건데 그럼열 응? 그래? 시작하자 응. 아, 그래? 아, 그래? 리 그래? 아, 그 빨리 그 빨리, 빨리, 아, 미친 사, 사, 시, 아, 그 아, 그 아, 그오 아, 썩을 아, 아, 사장이 왜이 아, 게 많이 계세요? 그래? 아, 게 상처. 뭐? 마 일. 움직여요. 오지 마세요. 아 너무 무서워. 아니 일단 빛이 있는 존재는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장님이 말이 없어서. <웃음> 아 이게 예. 하면 말이 없어지네. 그러니까요. 괜히 말을 를 해야 돼가지고. 어. 아 썩을 저기 사장님 있어. 오지 마세요. 일단 레이즈는 안 쓸게요. 네. 레이즈 안 쓰고 네. 최대한 잡아보겠습니다. <웃음> <뭐지? 웃음> 김영설이 뭐야? 안기점프안돼 아니 이거 그냥 나 보면서 지나가면 되잖아. 나 아무것도 못 해. 님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어디야? 사장님 바보. 뭐 사바 사바 사바. 이, 숨소리 너무 거칠어. 어... 아! 깜짝이야. 엄마... <웃음> 아니, 왜, 어차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왜어 왜 나만 죽여! 아, 왜 자꾸 아니 네가잘 아, 멀미... 보이길래 멀미는 하지 말라고 죽이면 멀미해지 멀미. 유령대니까 멀미하지 말래 나 박화 나 없앴단 말이야 <웃음> 거기 하나 있어 소범 걔 소범. <웃음> <웃음> <얘> 소범이구나 오지마 <웃음> 오지마라? <웃음> 이거 한 명도 아, 한 명도 한 명도 어디 있어? 어디 한 명도 있는데. 탈출 못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찾았다 어, 야! 양각이야 이 속을 내가 말을... 고... 개재미다 이거. <웃음> 아, 오지 마라. 말도 <웃음> 꿀재미예요. 아니, 다 게임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진짜 간만인데? 아, 땀나. 야, 이거 레이지 어때요? 안 쓰는 게더 재밌다. 안 쓰고 전략적으로 여러 마리 움직여서 하는... 왜? 가 비벼 안 지를 수가 없다니까? 뭐지? 왜안 뛰어지지? 나왜 나 점프가 안 돼? 힘없는 거겠지 바보야. 아니 왜 점프가 없어? <목소리> 미친, 잠만. 아! 어디야? 어디야? 어, 어 사장님, 사장님 가자 사장님. 아, 미친. 아 좋다. 내가 보고 있을게. 여기에 뭐 있어요? 아, 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사장님 안 즐거우세요? 안안 즐거우세요? 아니 슬슬 <웃음>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이거 너무 막멀리있는데도다 멈춰서. 저거 뭐지? 형식인데? 저 밑에 다리 어쩌지? 보여요. <웃음> 다리 아. 보인대개 아. 아. 와. 아. 아, 아. 오, 조심 조심. 앞을 보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아아나 어, 찾았어. 네. 땅 어디 어디? 말해주면 안될것 같아. 일단 노만이라 아, 아니 노는 트럭 나도 호봉이라도. 어! 몰라 비명소리가 들렸던 것, 아, 것 같은데 아, 소리가 다시 어. 우아, 우와! 우와! 우와! 왜왜왜안 되나? 어떡해 좀비다! 불 좀비다! 어... 마다입마 아니 그 옆집인데 지금 내 상황 보면은 그소리가안 나올 텐데 우와 무슨 소리야 가자! 아 <persone> <realized Fake noise> 가자. 누구야? 어. 아. Ah. 누구야? 누구야? 임찜인데? 일찜 이제 미련 없이 자, 잡아 죽칠 수 있겠네? 어. 아니 잡을 수 있어야지. 야 내가 있는 곳에 문양 많다. 보통 문양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더라 보니까. 아 그게 그게 마네킹들의 소환진 같은 느낌인가? 아 그런 건가? 어 똑똑한데? 그럴듯해. 우 그냥 욕하지 말고 집이 열려있길래 어? 저 안에 있겠다 고 어, 들어갔는데 집에서 쿵쿵쿵 쳐놨어 잠 진짜 깜짝 놀랐네 예 찾았어요 와. 하나 찾았고 <웃음> 와땀 난다 아왜 사람을 못 찾지? 나 놀아주라 아니 노, 노, 노, 놀.. 놀.. 놀.. 놀주면 근데 다른 버전 맵도 있나요? 어? 모르겠어 그 있나? 어떤 건 부수는 거던데? 어떤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뭐야 뭔 소리가 들리는데? 소완진 두개 남았다. 어? 벌써? <목소리> 저 방금 하나 치웠어요. 어 뭐야? 3인이서 하나씩 치웠어 지금? 이제 벌써? 침침이 레이지 쓰자.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아나 소범이 쪽 영상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좆다 좆다 좋다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아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도되겠다 하나 더 지었습니다. 나이스. 근데 는 사이에 지었습니다. 야 확실히 숙련도가 느니까 금방금방 하네. 아니. 아, 저 살려 주세요, 여러분. 아! 말을 못 하겠네, 진짜. 아 나랑 놀자 이쁘나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았다 아, 나 좋았다 나 이제 죽는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나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오지 마세요 아! 찾았다 어 끝났어 안 서던 사람 죽였으니까 됐다 뭐야? 러트구라 <웃음> 무슨 <롯�런. 웃음> <웃음> <너무 있네>. <웃음> 하아, 나 가는 중이다. <웃음> 아우 <어우> 이 갑자기야 <깜짝이야>, 뭐야? <웃음> 아우 갑자기야 <웃음> <깜짝이야>, 뭐야? <얘는>. <웃음> <웃음> 오케이 마네킹부터 찾아. 어쨌든 마네킹 하면 무조건 생존은 하잖아. 어 <웃음> <웃음> 근처 찾아, 근처 사사시디죠. 뭐지? 기운 좀. 키웠어? 어머나. <웃음> 여기 있네? 미친. 찾았어? 아이씨 이건 좀 업무 바.. 어? 뭐 집핸방입니다 얘. 뭐야 뭐야 뭐야. 저 레이즈 음. 써도 돼요? 뭐야? <웃음> 틀림대요. <웃음> <웃음> 안 돼도 돼요. 왜안 되죠? 틀림요 저리 갔어. 왜안 되죠? 왜 <웃음> <웃음> 이렇게 재밌게 해냐 너네. 네 <웃음> 관절 쩔더라. <잘들어>. 아이씨. <웃음> 아 레이즈 못쓰지아못쓰지아 못쓰기? 아 못쓰기? 아 못쓰기? 아 못쓰기? 아, 저건 좀 빡칠땐. <웃음> 오슈 <웃음> 이리 와! 이리 와! <웃음> 아.. 문양 죽어버리네. 아이.. <웃음> 왜 이렇게.. 까비. 아 노호가 저거 문양 잘 찾는데 큰일 났네. 아무 뭐 죽어서 잘 찾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웃음> 아, 문양 아직 많이 못 찾았네? 노호가 찾으면 문양을 지워주잖아. 아, 그걸 잘 했는데.. 노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뺄수 없을 거예요. 어, 아, 아니 만 아, 귀신이 아, 소본이라면 아석을 아, 아, 있잖아. 아아아 맞았다. 아, 아, 아석을 어? 어? 두개 있다. 미쳤다 여기. 우선 벨 터졌네. 저희인가? 여기 두개 있는데? 두개 있다고? 아 근데 아, 네, 네. 일단 스트로 오셈 스트로. 수츠가 뭔데? 스투트 파이터 2? 그러게 트럭으로 오라잖아요. <웃음> 아이 소본은 가고 소금 저리가. 형 지금 왔, 못 내려가고. 일단 거기 많이 큰두개있거든 귀신 안돼! 왜 철프 못샀아 이런 느낌으로 돌아다닐수 아, 있구나 아 안돼 어어 그래. 왼쪽 부과 왼쪽 뛰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찾았다 찾았다 아니, 찾긴 찾았는데 그걸 도주지못하어떻게 죽이네 죽이네 아 아니 아니 그래 짱해 그래. 그래. 마음이 좀 찡하네 요이 어? 뭐, TT 하고 싶어요 이 TT래 이 TT? 웃기기 하고 싶습니다 웃기기에 웃기기 고 이기기웃기웃기퍼뭐 <웃음> 어디 있어? 뭐야? 뭐야? 나왜 사람이야? <웃음> 너는 관심 없어. 아, 오케이. 퍼봄 어디 있어? 퍼봄을 주길래. 쵸. 퍼다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왜 없지? <웃음> 오케이. 와, 깜짝이야. 뒤에서 좀 올랐네. 죽었냐? 죽었어요. 아니네. 무양인줄. 뭐라는 거야? 점검 <웃음> 웃었어. 그거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아 이제 토번 없어서 그거 안 통해요. 아! <웃음> 뭐야 뭐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야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오리디 어디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어어 선님 어디 계세요? 오른 거 같은데요. 그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 봐요. 어, 그저 쭉 들어가요. 아니, 그집 나와서. <웃음> 어. 어. 어이고야 어떡하냐? <웃음> 아이고, 안너 투트케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그리고 빨리 얘기해. 던져. 여기 왼쪽 여기, 여기, 여기. 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뒤. 어. 바로 뒤, 뒤, 뒤, 님, 뒤, 님, 뒤, 뒤. 사장님 어. 뒤, 뒤쭉 가면 거기 있어요. 오케이. 아 그래도 하나 남네? 하나가 어디 있을까? 난 반드시 살 것이요. <웃음> 아개무섭소리 <웃음> 뭐야. 나없려 봐, 동미. 아죽다아스미나가 없었어.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나나나 버거 오어뭐어 아, 아, 됐다. 아, 됐다. 에이... 깜짝 놀랐네. 알려줘. 에이... 콩지야, 죽겠다. 에이... 콩지야. 아... 어, 콩지야! <웃음> 콩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콩지야. 아니. <웃음> 미친. 곰곰아. 나를. 미이너고 됐어. 이름은, 있어요? <웃음> 어. 에이... 나 벌써 세 개나, 세 뭐, 개나. 어? 어?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내가 이쪽 보고 있을게. 아 잠깐만 나뭐 누가 철야 사장한테 가면서 돈님 내가 이쪽 앞을 볼 테니까 돈님은 뒤쪽을 부탁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거레이지 아, 아, 써야 되나? 아이 아, 아, 씨빠져나갔어 이거 큰일 났다. 예! 끝! 맘마매야. 이네 맞춥시다. 재밌었네요. 자, Don't Look Away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네. 예 안녕 유하 유바 유바, 유바. <웃음>